이게 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점프맵 탈출맵 어 그럼 방 탈출 같은 거를 저희가 직접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여기가 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짓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와아요 각자 위치로 가서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다 지었습니다 거의 멤버들 분들 각자 해서 두세, 두세 시간 정도 걸린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되구요 일단 에이! 누구 거부터 볼까? 제거요 네, 바로 뒤에 있어요 좋았어 요르루 점프맵 한번 볼까? 아직게 <웃음> 그냥 탈출맵입니다 오 탈출맵이라고? 스토리같은건가? 어, 뭐야? 우리가 이거 방탈출 게임인가봐! 네. 방에 갇혀버렸어! 오 간단한 퀴즈 간단한 퀴즈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 엘리방입니다 아.. 간단한 퀴즈 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멤버의 수는?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잠깐만 네, 한 명! 어? <놀람> 안 어? 안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그래? 어? 네 <웃음> 아 우리 안, 안 키우는, 키우는 사람이 사람이었어? 없어? 총 네. 멤버가 여섯 명인데 여섯 6명 명다 키우고 있다고? 이렇게 세명 고양이 여기 두명 강아지 늑대도 강아지. 아 그러네. 와딱강반이네 음. 고양이 강아지. 음. 하지만 나는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아 제일 많이 <웃음> 키우고 있다고. 뭐야 탈모가 어? 있는 멤버의 수는 야 누가 봐도 탈모인 사람이 딱두명 세워놨는데? <웃음> <웃음> 죽었어 리아가. 야너왜 죽었냐? 한 명밖에 없잖아. 다바로 너. <웃음> 나 아니야. 분이라고요자 <웃음> 리아와 이념에는 내가... 탈모가 있습니다. 세명 아니야 이거? 띠로리 제대로 알고 띠로리 있었는데. 뭐야? 생일이 가장 빠른 멤버는? 어? 오, 바... 어려운데? 아 이거 나 이거 알아. 쥐늑대 생일은 대충 내가 알, 알기로는 내가 언제지? 5월 <웃음> 1월. 1월... <웃음> 1월? 1월... 3일? 아 그럼 주일 때인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주일 때인 것 같아 왜냐면 잉유맨은 3월 5일 5일이고 요루루는 5월 12일 그러면은 주일 다어늦네 와우 1월달인 걸로 알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잉유맨크루의 <웃음> BTS는? <웃음> 댕댕이 야 인생. 이거 이거 댕댕이 어. 안티팬 좀 늘겠는걸? 아니 잠이 정해서 있는거 처음으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득한... 요루루 지 앞으로 나오시고요 순간에도 눌러가지고 여기서 요루루가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따봉을 오오. 눌러주시면 돼요! 다, 다, 다. 다 좋았는데 마지막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네, 따봉 누를게요! 이거 생각보다 좀 시시해가지고 싫어요 없나요? 싫어요? 싫... 아, 아. 싫어요! 이렇게 아, 따봉한번더 누르면 싫어요는 없고 장애물 신고가 있네요! 장애물 신고! 정말 아니요. 이 장애물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네! 신고할 수 있네. <웃음> 구독. 자, 그다음에 내 네. 점프해 버려 보는 건 어떨까? 그래 바로 앞이니까. 음. 바로 옆 뒤에 있고요. 우와! 자, 내가 지은 거는 어, 보다시피 어, 요즘에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 얼굴을 이용해서 점프웨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네.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점프해서 딱 들어가면은 검정색 맵으로 변하고요. 아니, 어. 저 앞에 있는 거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깨라고 만든 그리고 거 맞나요? 블루의 침이 나 구. 블루의 침이 나오는데요. 블루의 침을 피해서 여기를 앞에 나가야 된 거죠. 선생님 이거 깨라고 만든 거 맞아요? 네 제가 직접 깨봤습니다. 저못 깨겠어요. 직접 깨봤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이걸 어떻게 뺐어요? 아! 아! 그 마지막 구간에서는 침을 흘리는 곳에서 침을 피해서 올라가면은. 아, 침이 너무 많이 내려와. 침이 <웃음> 잘아 내려와, 침. 어, 나 1등. 오케이, 이거. 어, 어? 어떻게 이거 운, 약간 운빨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쉬워요, 근데. 쉽습니다. 아. 자, 2등을 노린다! 이게 아! 운이 필요한 거지? 어렵진 않아요. 진짜 저 1등 했어요. 더 드립니다. 자, 아! <웃음> <또> <웃음> 내가 뭐. 만들었지만, 친구가 정말, 지옥이네요. 아, 아 침을 먹기겠어 아니, 이거 침 너무 심해요 근데 <웃음> 나한테 왜 그래? 이거 어렵진 않아요. 해보세요. 이번한 게... 번만 봐준다. 아하하 아니, 제작자도 지금 못 깨고 있어. 이게 맞나요? <웃음> 아, 제작자도 못 깨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운, 운이,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이아 여러분도 언제 깨세요? 아. 제작자가 깨야 끝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아. 어 제발 침, 저리가. 아 A few moments later. 슉슉슉슉슉. 제약자인 내가 깬다. 샷 피한다. 피한다. 피한다. 피한다. 피한다. 피한다. 아, 깼다. 오, 깼어. 예. Yeah. Yeah. Yeah. 축하합니다. Yeah. 어때? 내가 만든 이 블루 점프 맵은 아. 운이 좀 필요하겠지만 너는 운이 정말 없구나 하하 어 <웃음> 아니 언덕 올라가는 걸 못하겠어 아, <웃음> 맞아 쉬워 저기 팔까진 쉬워 어 팔까진 하겠는데 응. 언덕을 못하겠어 안 맞으면 날라가 내가 만든 침 내려간다 야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절대 죽지 않아 딱 아, 여기까지만 아,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 오오 댕댕이 왔다 댕댕이 왔다 야 댕댕이 왔다 웃기고 있어 바보들아? 댕댕이 너 엔딩 봐야지 있니다팅 진짜 별거 없어 <웃음> 뭐야 아니 근데 위에서 보면은 아래에서 부셔지는거 보면 재밌음 <웃음> <웃음> 미워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아 요런을 1단계에서 못오느냐 이거 말이 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새명이 깼어 아 어, 침. 어, 침.. 아 침.. 아와 <웃음> <웃음> 진짜 얘네 진짜 못한다 아니 침이 민다니까 <웃음> 아 침이 미는건 어쩔 수 없어 운이거든 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저뿐해 가! 저뿐해 가! 오! 대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왔는데? 오케이 뭐 아무래도 못깰것 같네 여기까지만 보죠 <웃음> 좋아요. 아걸 어? 저요, 저요, 저요, 오케이. 저요. 리아 꺼 한번 가볼까? 리아 꺼 여기 있다. 리아 꺼로 와봐. 야김미아 타워 정말 깜찍한데요. 벌써부터. 냥. 냥. <웃음> 어 들어가자마자. 아 들어가기 전부터 점수 조금 나야겠다. 야 고양이 저 고양이 타워네요. 완전 여기 신고하는 거야. 여루루는 들어오자들어죠 아니. 자 이거 어, 많은 리아들이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시작은 여기입니다 어, 이거 완전 그 로블루스 유행 중인 그 타워를 패러디 한거 같죠? 점플랩이네요 또야 이거 다 잘하지 어? 역시 어? 떨어질 줄 알았어 요리는 <웃음> <웃음> 또 떨어졌어? 아이 저는 몰랐어저블랩이뜬줄헐헐 오, 오! 좋아요 자 다음 중더 맛있는 것은 야 이거 어려운데? 제육볶음대 돈까스 이거는 아, 당연히 돈까스지. 돈까스다. 돈까스 역시. 돈까스. 진짜 먹을 지 모른다. <웃음> 김리아의 소울 푸드는 어, 어 그러니까 김리아가 좋아하는 나... 영혼까지 받친 푸드죠. 알아. 뭐죠? 오늘 리아가 점심을 먹은 것도 알거든요. 리아는 닭볶음탕을 먹었으니까 닭볶음탕 아닐까요? 닭도리탕? 어. 그러면은 양신난 불닭볶음면. 야, 불닭볶음면. 예. 자 호불호가 더 심하게 갈리는 음식은 가지무침 야 가지무침이다 이거 가지무 아! 오이구만 왜? 오이가 더? 오이는, 나 가지가 그, 더. 오이는 그래도 더난 오이무침을 좋아해 오이 맛있는데? 그래? 오케이 가볼까? 이거 완전 타워네 잘 만들었다 어디서 타워를 받는 생각했을까? 난 천재야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